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마닐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송관에는 강력사건을 전담해온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호송관 20여 명이 범죄자들과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승선! 여기 CCTV도 없다! 그들이 잔대가리불 굴려서 빠져나가 봤자배 아니다. 필리핀 발범음자고 정선 프론티어 타이타노에 모든 보안및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합니다전시게사하는 거야. 당신이 다 끊겼어. 다기 전부터 기름칠한 같아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새끼 있어? 한일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기지 튀어봤자 배 안이라고. 지금 누가 친다 그래. 이에 내가 가지길 씨바라. 그 새끼야. 지옥에 따라 올 것만. 재미 <목소리나>